좁은 길을 걸어서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나 나를 찾아오셨네. 왕의 왕께서 신으 시기에. 사랑은 그분께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도 받아하지 않으시고. 내 x <sweak> 의왕께서시